아. 어. 많아요 양이. 이거 낙수한데 이로 2만원 아 싱싱하다 이거 응? 드릴까? 이거 예, 조금 더 줘요 엄마 더안 드릴게 지몇개 넣어줘 내꺼예요 <목소리> 언니 이거 좀 담아줘. 자주. 소금을 좀 뿌려줄까? 씨발. 이게 눈알에좀 사라질까 썰 먹으라고? 네, 요즘에 잠새아 잘... 아, 새우 신선나한 아. 마리 한 마리 어? 어. 네.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에리한마에한니리한 마리 한마다알이리으로리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나사야한 네, 네, 네. 아, 한한한 마리 얼한 마리 1 5천원두 마리 가지가시면 2 5 오천 원 준다고. 자. 낙가 이렇게 좋잖아. 아니, 한 마리만 줘. 1 5천원짜리한 어, 마리 홀... 더해 가지고 만 원에 한 마리 더 가지가지. 2 5원이아 그래 그래. 그래. 두 마리 사 버려. 한마야만한 어. 마리, 마리, 마리, 마리 더지 오. 어. 와, 아구 쓴거 봐. 보여줬안 음. 죽을까요? 안 죽어, 렀어요 우리도 물 담아놓고 언니 하루 종일 팔아요. 불르면 음. 쉽게 안 죽어요. 아구도 만 원씩까지 가요. 아구 만 원이요, 꽃게까지 가시고요. 꽃게 가지가시고요 아구 갖다 드시고요, 아구요. 꽃게는 얼마예요? 무겁지 않아. 5만 원까지도 만천 원씩. 이거? 네. 질안 해요? 세 마리에 만 원이에요. 일곱 마리에는 만 나중에 아, 또 와야겠는데? 예? 네? 어 <웃음> 다, 다살 수가 없으니까, 한 번에. 낚시가 음. 아, 어? 어. 더 많네. 어. Thank <laughs> you.